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판국에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바인투자자문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5월 실적 리뷰 시간입니다. 바인투자자문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투자는 아시다시피 국내 상장된 해외 글로벌 지수 다양한 지수 ETF에 분산 투자하는 건데요. 이태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타이거, 미국 S&P 500, 500그 다음에 코덱서, 미국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기타 글로벌 지수 추종 이태 f 4개 내지 6개를 묶어서 그러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투자 시점 및이태 f 별 투자 비중은 매달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자 5월 실적 리뷰 참고하실 것은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익률 기준은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종가 기준이고요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 5월 실적을 리뷰해 드립니다만 이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함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 주식관련 뉴스 모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름판국에 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자 대략 뉴스를 통해서 아셨던 내용이죠. 미국 다우지수가 무려 8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했는데 이것은 100년 내 최장기간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지수 미국의 주요지수 예컨대 나스닥지수 S&P500 지수가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나스닥은 마이너스 28% 이것은 올해 5월 24일 기준입니다. 또 S&P500 지수는 마이너스 18% 5월 19일 기준입니다. 주요 지수 고점 대비 하락률이 올해 엄청나게 떨어졌고 심지어 세 번째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컴버블 폭락 수준까지 그때 다컴버블 폭락은 무려 75% 마이너스 75%까지 폭락했었죠. 다컴버블 폭락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기사들도 있었던 판국입니다. 자, 이런 판국에 5월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투자 수익률은 어땠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실적 공개는 제 계좌, 김광주 제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계좌를 공개할 수는 없겠죠. 저는 매달 적금식 이태 f 포트폴리오에 매달 100만원씩 동일하게 투자하고 있고, 저는 연금 마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 2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2, 3, 4, 5, 약 4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64,000원 정도가 예수금으로 있고, 실제로는 393만 6천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현재 총평가액은 현재 374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다양한 ETF 포트폴리오의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마이너스인데 여러 개로 분산 투자되어 있죠. 심지어 마이너스 10%도 있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10%는 전체에서 비중이 적습니다. 또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가 넘었죠. 또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마이너스 3% 정도 또 인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인데 그렇다면 토털, 토털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5월 기준 수익률입니다. 총손실은 약 400만원 투자금액에서 총손실액은 마이너스 19만 5천원 정도 났는데 그렇다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4.9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글로벌지수 ETF, 나스닥 ETF, 다양한 또 S&P 500, 또, 심지어 다큰버블 수준까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지난 5월 달에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지수보다 훨씬, 훨씬 적게, 적게, 이태포, 매달 적금식 이태포 포트폴리오 투자 수익률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빠졌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비하면 훨씬 양호하게 수익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달 분산 투자했죠. 또 여러 가지 지수 이태포에 나누어 투자했죠. 2월, 3월, 4월, 5월 계속 투자했죠. 또 여러 가지 지수에 나누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하고 그림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22년 미국 대표 지수 가운데 하나인 S&P500 지수에 올 한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림이죠. 자, 2022년 5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여기가 2022년 5월 25일 기준인데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계속 빠졌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빠졌죠. 물론 반짝하고 이렇게 오른 때도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비교하면 거의 뭐한 20% 가까이 빠져 있죠. 자, 1년 올해 20% 가까이 빠졌다라는 건데, 자, 다음 그림은요. 이것을 지난 1년 동안 똑같은 S&P 500 지수를 지난 1년 동안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쭉 빠져 있죠. 5월 25일 기준입니다. 제일 오른쪽 여기가. 1년을 비교해 보면, 1년에 비교해 보더라도, 자, 1년 시작점이 제일 왼쪽이니까, 제일 왼쪽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1년 비교해 보면, 1년 전과 비교하면 지수가 오히려 빠졌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지난 5년 그림입니다. 이제 지난 5년 그림입니다. 자, 이쪽이 바로 제일 오른쪽 끝이 5월 25일 기준입니다. 자, 5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5년 전 시작점이 제일 왼쪽 여기죠. 5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죠. 또 코로나 때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폭락했고, 코로나 때 폭락하기 전, 폭락하기 전 고점보다도 5월 달 엄청 떨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더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5월 달 많이 떨어졌다 폭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5년 그래프를 보니까 2020년 코로나 직전의 고점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 올해 저점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30년입니다. 30년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오른쪽 여기 2022년 5월 25일 입니다. 제일 오른쪽. 자, 30년을 하니까 이건 뭐 한눈에도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것을 보죠. 자, 그래서 제가 매달 적금식 이태포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최소 최소 5년 이상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림을 보신 것을 토대로 몇 가지 배달 적금식 투자 3원칙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믿음에 투자하라고 했죠. 자본주의는 평균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자 우리는 글로벌 지수 이태버 즉 평균에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죠.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식이 상승한다. 평균, 평균 상승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보험처럼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해야 된다 최소 5년 이상 그 다음에 반드시 여유돈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사람들은 이런 투자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투자 자 바닥에서 투자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 언제 바닥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더 두렵습니다 더 빠질 것 같아서 두렵죠 그러다 기다리다가 다시 오릅니다 결국 투자 못하고 후회하는 일이 부풀이 되죠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매달 적금식 투자는 바닥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사니까. 그죠? 언제가 바닥일지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죠. 최소 5년 이상. 그 다음에 한 번에 큰 돈이 필요 없죠. 계속 투자하니까. 그래서 계속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성장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자 매달 적금식 ETF 투자 조금 더 정리해 드립니다 권장 투자 기간은 그래서 5년 60개월 이상 하시라 물론 중도 환매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오래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아까 그림 몇 장에서 확인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최소 투자금은 여러가지 ETF에 분산 투자함으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투자 상품이니까 원금 보장 안됩니다 원본 손실 가능하고 원금 비보장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실 때 투자 목적을 두 가지 중에 하나, 목돈 마련을 할 거야. 그러니까 5년 뒤에 언제든 찾아서 목돈으로 쓸 거야. 반대로 나는 연금이 없어. 그래서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할 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시는 거고 자문보수는 매년 1% 투자금에 대해서 매월 매월 12분의 1씩 매월 후치로 인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또 자문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가입신청은 저희 바인투자자문으로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저희는 저희가 투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회사가 아니고 자문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계좌를 만들고 투자금을 입금하고 또 인출되고 하는 것은 삼성증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자문계좌 개설을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자문 계좌에 매달 30일 날 말일 날 투자금을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면 말일 날 들어온 투자금을 그 다음 달, 이걸 그 다음 달에 투자하는데 언제 투자할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바인 투자 자문에서 오늘이 괜찮다 싶은 날 투자 들어갑니다. 그때 MP 모델 포트폴리오, ETF 포트폴리오가 고객들,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 앱을 통해서 발송이 되고 그것을 OK! 성인하면 자동 매수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달 각 이태포별 투자 비중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고 또 간헐적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오늘 바인투자자문 매달 적금식 이태포 투자 5월 실적 공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거니와 적금식 ETF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셔서 질문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